랭디, 배포, 하이! 브랜디. 브랜디 왜 이래? 어디 있는데? 어떻게 돼 있는데 우리 브랜디가? 어, 엄마가 말하니까 쳐다봐 음, 어딨냐고 해봐 어디, 있었게? 브랜디 어디 있어 브랜디? 어디있어 엄마 좀봐 다... <웃음> 엄마가 말하니까 반응하네 그러니까 우리 브랜디가 엄마가 아는 척 너무 안 했어 운전하느라 휫지나 as 휫지 안대기 시어 기대고 있어. 기게아 I 사나이 이런 일일어서서 a 수수있있요정확확하 보려면 엑엑스이이찍 찍어봐야 하고요. t e d 이 o see 어 v e r h e r 이이 don't think I'm g o i n 이이 o share my shiny body. I'm not going to share my shiny b 그런 사진이 찍었다는 거예요? 네, 정확한 건? 정확한 건 그렇고 앞니 신경치료까지 고려를 하고 있거나 그러시면 치과 전문 병원들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큰 앞니들은 그 치료를 하는데 앞니 같은 경우는 뭐 잘안 해드려요. 그러니까 아... 어, 저보다 잘이 경험이 더 많으시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오래되신 병원이니까 응. 한번 거기서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모든 치료가 한 번에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곳에서 진행을 하셔야 돼요. 혼자 할 거? 네, 것 네. 혈이 변색됐고, 지금 치주 주변에 염증 조직이 증식됐어요. 아, 어, 됐 얘가 조금씩 더 아프니까. 그러니까 아니, 아니, 어차피, 아니, 어차피 어. 거의 동일할 거고. 가자! 브랜디가 치과를 예약을 했는데, 치과 이런 데는 막 하루에 막 두팀 이렇게밖에 안 하니까 역시 오래 걸리더라고요. 아마 치수계사가 된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검사를 분야 가서 해봐야 될것 같고 전에 그 치과 갔을 때한 300만 원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도대체 얼마나 나지좀 기대되거든요. 근데 제가 나름 관리를 해줬다고 생각했는데도 이렇게 이빨 안쪽에 뭔가 문제가 있으면 양치를 해주고 스케일링을 해도 근본적인 거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치과를 가긴 해야 되는 거 같아요. 브랜디가 이빨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연구가 될지는 나중에 그 치과 가서 알려드릴게요. 일단 턱그놀이 같은 거 절대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턱그놀이를 하이랑 맨날 하기 때문에 못하게 하고 있어요. 삐삐 삐삐야 엄마 공이 공이 여기요 만드기도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있고요 여기 여기 여기 있잖아요 만드기 여기 있잖아요 공이 공이 여기요 만드기도 있고요 여기 여기 여기 있잖아요 만드기 여기 있잖아요 삐삐꼬꼬라 내일부터는 또 비가 온다고 해서 음, 더워요 너무 덥거든요 다리들고 서기 가기. 서기서기 내가 좋아하는 길 너무 이쁘지 않아요? 가세요 쏘기 가봐 시원해요 일로와 앉아 엎드려요 가자 그렇지 옳지 옳지 잘하네 한명 빠졌는데 잘네 어, 근데 왜 이렇게 풀이 많이 자랐어 그 정글이거든요. 정글. 아이. 아빠가 아이고, 나빠 고못 찾는데? 아이고, 나빠 가 가보자. 근데 공도 있잖아. 가보하이하 안돼, 앉앉 <웃음> <됐다. 웃음> 하이톤. 아, 아, 전쩔어으로어 아, <웃음> 얘는 잘 찾아봐. 넷도봐. 나안그래 가스라이팅 시키는? <시켰네. 웃음> 못찾아가는데야 거기 안에 일로 와. 야. 터그하면 야, 안 된다. 어야 안돼. 터그하면 안돼. 난 브랜디 너무 싫어. 나 미워. 나 미워. 너무 비어. 너무 비어. 너무 비어. 아예 안 들리는 모양이 말이야. 안 없는데? <웃음> 집에서랑 <난> 다른데? <웃음> 사실, 원래 어떻게 하는데? 머리 대 머리 대 머리 힘을 줘가면서 옷을 왕올 들어가서 엄마한테 와서 박을 생각으로. 와. 진짜 웃겨. 어떻게 저런? 예, 브랜디 시하잖아. 페퍼가 그 위에 시한다. <웃음> 준비하고 있어 지금. 아, 준비하고 있어. <웃음> 다리 들고 다리 들고 산. 어지어지 <웃음> 어꼭줄서 있어. 꼭 이제 날이 나서 요 집중력 빠졌아 귀여워. 달려볼 때 이렇게야. 이 달려 왔잖아. 옆으로 와 왜 보잖아, 에 옆으로. <웃음> 아, 여기서. 각도 맞추라고. 아, 아유, 내가 진짜 그 구각을 그냥. 아, 오, 처음으로 한번 한다는 그럼 봉투 소리 잘 내가지고. 적대 여기는. 아, 알다 티고. 아, 진짜, 진짜 어, 오늘, 할까? 오늘 잘했어. 그러니까 처음에 처음으로 진짜 받아. 눈물이 난다 야. 아, 옆으로. 아, 각도 좀 어떻게 보면. 이 보잖아. 그래, 맞춰. 아, <웃음> 어, 진땀이 난아주지 거기다 뭘할 수도 없는 거고, 나는 진짜. 안 열은 진짜 잘 주세요. 너 발로 치지 마. 너또 귀여워서 내가 저번에 그거 보다가 쏟아졌어. 해봐. 빨리 오래. 브랜디 가. 가리면 더가 <웃음> 야, 두 마리 감당 못해. <웃음> 언니 온대. 언니 온대. <웃음> <목소리도> 아.. 나오자마자 뭐비 오냐고 귀여운 사진이... 어머! 졸업장이 왔거든요. 땡큐 스튜디오... 어 너무 귀여워. 미쳤다! 이거봐요이거봐요 너무 귀엽죠? 이거 찍으면 이렇게 만들어주시나 보입니다. 여보 졸업했어요? 이거봐 학 졸업장 왔는데? <웃음> 아왜또 지키는데? 하이야 이거봐 하이도 나중에 이거 찍으러 갈까? 많이 찍으러 가주세요 어니 왜요? 드릴게요. 쉿. 나 진짜야. 어, 이제 왔어. 어, 나와. <목소리나> 어, <매웠어. 목소리나>